안녕하세요 음, 이게 뭐냐면 양냥 일기장이에요 아, 요즘에 그냥 간간히 일기를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쓰다보니까 글쓰는게 귀찮은거예요 글로 남기기도 귀찮고 글씨도 잘 못쓰고 근데 또 나중에 궁금할 것 같아서 쓰긴 써야 될것 같고 뭐 일기장이라고 해봐야 그냥 꿈먹왔다 무슨 일이 있었다 그냥 간단히 몇줄 적고 마무리하는 형식이었는데 어쨌든 뭐 어제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거 뭐 귀찮게 글로 쓸 필요 있나? 그냥 유튜브에 저장해두면 더 쉽게 오래 볼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가끔 일기를 썼어요 근데 써봐야 한몇주 쓰다가 잃어버리고 몇주 쓰다가 잃어버리고 그냥 항상 그거 반복이더라고요 꾸준히 잘 쓰고 잘 보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어쨌든 그게 안될 거라는 걸 어제도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잃어버리지 않을 곳에 보관을 하자 해서 그냥 이렇게 녹음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6월 15일 오늘 날씨는 맑음 그리고 26도 적당히 덥습니다 어, 언제부터 얘기를 시작해야 되나 너무 이전까지 갈 필요는 없으니까 어제? 어제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아! 그것부터 하죠 뭐 누구한테 얘기하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뭐 일기장에 쓰듯이 뭐 했다 뭐밥 먹었다 뭐 누구 만났다 하면 말투가 너무 딱딱할 것 같아서 그냥 누구 있다고 생각하고 누구랑 말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어제 어 신촌에 다녀왔죠 최근에 허리를 다쳐서 운동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음 쉬고 있었는데 약간 써보니까 운동할 정도는 안되더라고요 이게 안아픈데 그렇다고 나은건 아닌 그런 이상한 상황이었는데 신촌에 제가 다치면 가는 한의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침한번 맞고 왔죠 허리를 다쳤는데 뭐 이마에 두방 오른팔에 한방 왼쪽 뒤 오금에 두 방? 한 방? 놓고 허리에 두방 정작 허리에 놓은 건두 방이더라고요 근데 거기 선생님이 조금 개짜 같긴 해도 제가 크게 다칠 때, 목이나 무릎이나 발목 크게 다쳤을 때, 안낫는게 항상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그냥 믿고 맞습니다. 그러고서, 아, 얼마였더라? 만구백원이었나? 아, 비싸요. 침이, 아, 근데 뭐 물리치료도 최근에 간 데가 2만원이었나뭐 그거에 따지면 또 침이 더 싸네요, 상대적으로. 아무튼 뭐 맞고 옆에 홍익문고를 갔죠. 홍익문고에 가서 책을 둘러보면서 소설 3권을 사왔습니다. 원래 지난번에 샀던 소설책이 한권 남았어요. 안 읽었는데 음 제취향에안 맞아서 뭐제 입장에선 재미가 없는 거죠. 제취향에안 맞아서 몇장못 읽고 접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읽을 책이 없어서 음, 새로운 책을 사러 갔었죠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이 여기 있는 책들 중에 사시면 좋을 거예요 하고서 아니죠 이책좀사 가실래요 라고 하는 이제 베스트셀러 뭐 그런 진열장 가서 책을 이것저것 보다가 3권을 골라왔습니다 저는 책 고를 때 어, 일단 뭐 제목도 보고 표지도 보겠지만 첫 장을 펴서 몇줄 읽어본 다음에 어 이거 괜찮겠다 싶으면 사와요 근데 이제 이러면 아 저번에 사온 책도 그러면 첫장 읽고 사온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이 되면뭐 맞는 말이긴 한데 두 번째 장까지 두 번째 장까지는 안 읽고 오기 때문에 두번째 장에서 아차 하면서 그냥 접어 넣은거죠 어쨌든 어제 사온 책이 어 이거 중간에 녹음이 끊어졌네 어쨌든 뭐 어제 사온 책이 어 이상욱 작가의 기린의 심장이란 소설이거든요 이거 광고 아닙니다 <웃음> 아 제가 뭐 광고를 하겠습니까 이런 채널에서 아무튼 뭐 작은 내용들이 여러 개 섞여 있는 책인데 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아홉 개가 들어있네요. 그 중에 하나를 어제 읽, 읽었고 지금 두 번째 걸 읽고 있어요. 첫 번째 거는 외계인이 이제 지구에 침공해서 장악을 하니까 이제 지구인들이 살기 위해서 외계인한테 재물로 이제 사람을 바치는 어떻게 보면 전래 동화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죠. 근데 이게 되게 오랜 세월 지속되니까 이 사람을 선별하고 그 사람을 관리하고 외계인에게 바치는 재물로 바치는 과정을 담당하는 직업이 생겼더라고요. 이제 그 내용을 보여 주면서 제 사람이 느끼는 생각이나 감정 을 보여주는데 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재밌었고 음, 뭐 내용을 자세히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제목이 라하이나 눈인데 뭐 제목이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몇장안 읽어서 근데 초반 도입부는 이것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음... 주인공이 이제 어릴 때 삼촌이랑 아빠가 싸우는 걸 보면서 되게 겁을 먹으니까 할머니가 위로를 해주거든요. 이제 아빠랑 삼촌이 왜 싸우냐고 물으니까 할머니가 이제 그림자 때문이라고 해요. 이제 그림자 속엔 어두운 마음이 있고, 사람의 이제, 사람이 원하는 걸 얻지 못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몸에 병이 찾아오면 그 어두운 마음이 그림자 속에 숨어있다가 슬그머니 나타나서 사람 발목을 잡는다. 뭐 이렇게 말을 해주죠. 누구에게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니까 어린 주인공이 겁먹으면서 저도 그림자에 쫓기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죠. 할머니가 이제 그렇게 될 거라고 하니까 되게 무서워하는 어린 주인공한테 이런 말을 해줘요. 도망치는 방법이 하나 있지. 열심히 달리면 된단다. 달리는 동안엔 발에서 그림자가 멀어지거든. 어두운 마음이 아무리 손을 휘저어도 발목을 잡지 못한단다. 그러니까 주인공은 이제 안도하면서 그냥 달리면 된다니. 이게 얼마나 간단한... 어? 또 꺼졌네? 아닌가? 어? 안 꺼졌나? 어? 됐다. 안 꺼졌네? 그냥 달리면 된다니 뭐 얼마나 간단한 일인가 이러면서 이제 내용이 시작돼요 주인공 이제 그 이후에 계속 다 진짜로 달리기를 하고 정말 열심히 달리다가 그걸로 이제 돈까지 버는 직업이 되는 내용으로 가는 것 같아요 아직 한세장네장그 정도 읽어가지고 뭐 아무튼 그런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책 읽고 나면 이제 두권 정도 미리 더 사놨기 때문에 한동안은 이제 서점에 안 가도 될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음 어제 저녁에 와우 레이드를 했죠 제가 아직 신화 공대장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3시간 정도 진행을 했는데 신화 막냄 데나트리우스. 어제 진행이 꽤잘 됐어요. 이제 다들 2페이지에서도, 음, 적응이 많이 되셔서 1, 2페이지 사고가 되게 많이 줄었고, 근데 3페이지를 잘 들어가서, 3페이지에서도 이제 진도가 조금씩 낮죠. 근데 아쉽게도 일유린을 해결을 못하고, 정확히 말하면 일유린 다음에 오는 넉백. 그래서 생존하는 걸 해결을 못 하고 나왔죠. 이번 주 목요일 날 그거를 이제 넘기면 운 좋게 만약에 이유린까지 넘긴다? 그러면 뭐 킬각인데 어, 어레님이 이제 목요일 날못 오신다고 하니까 대타를 구해놨고 뭐 어, 혹시나 그날 잡게 되면 어, 어레님 어떡하냐? <웃음> 뭐그 다음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잘하면 이번 주에 돌아오는 주한 주에 잡을 수도 있겠다,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친구가 회사에서 일찍 퇴근을 했어요. 12시쯤에. 오늘 얀센 맞는 날이라고 퇴근을 해가지고 둘이 점심을 먹으러 갔죠. 처음에 무슨 닭 한마리 먹자고 해가지고 거길 갔는데 어... 휴무더라고요 화요일날 휴무하는 식당이 있나? 아무튼 그래서 엉터리 생고기 그 뒤쪽에 가가지고 점심에 고기 꺼먹고 그리고 둘이 커피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뭐 지금쯤 친구는 얀셈 먹고 집에 가서 누워있겠네요. 내일까지 휴가라고 하... 휴가? 아무튼 출근을 안 한다고 하는데 저도 저는 얀센을 지난주에 맞았고요. 음 맞고 나서 저는 부작용은 별로 없었어요. 저녁에 되게 더웠는데 아 아프다 오한 뭐 두통 뭐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적당한 발열? 그냥 덥고 땀나고 막 그랬었는데 이게 이상하게 생각해보니까 타이레놀을 보통 사간단 말이에요. 얀센 맞으면 아프면 먹어라 두, 두 알씩 뭐 그러는데 저는 오히려 안 아파서 먹어야 되나 해가지고 먹었는데 먹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막 몸에 열이 나고 막 덥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웃음> 아 이게 그때는 의심을 못했죠. 아 이게 얀센 때문에 그러는구나. 근데 이제 그날 더워가지고 잠을 잘 못자고 거의 못잤죠 눈뜬 눈으로 이제 새벽을 새고 점심 먹고 나서 멍하니 있다가 약한번더 먹어야 되나? 하고 약을 먹었는데 또 그때부터 또 더운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얀센 맞고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거 타이레놀 때문에 오히려 타이레놀을 먹으면 열이 나나? 뭐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뭐제 혼자 생각이니까 검증된 방법이 검증된 그런 부적용이나 뭐 그런 건 아니고 별 문제가 없으면 아무튼 안 먹었어도 됐는데 괜히 먹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얀센 목요일 맞았으니까 저는 지금 한 5일 정도 지났네요 아무튼 뭐 문제 없습니다 뭐 그렇게 지난주랑 어제 월요일 오늘 화요일까지 보냈습니다 와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어, 14분이나 지났네 한할말 별로 없어서 5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아무튼 어, 6월 15일까지의 기록 일기라고 해야 되나? 기록이라고 해야 되나? 기록은 여기까지 어 그거 생각난다 그 뷰티 인사이드에 마지막에 뭐라고 하더라? 뷰티 인사이드에서 오늘은 여기까지 어 이렇게 얘기하나? 아 그랬던 것 같다 찾아볼까? 유튜브에 뷰티 인사이드 오늘은 여기까지 어 맞네 뷰티 인사이드참 재밌게 봤는데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